넌 자꾸 넌 자꾸 넌 자꾸 넌자자한 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변동없이 방편화식까지로입니다. 변경하실까지로... <목소리> 시립하는 건 부산물을 흘러갑니다. 승객님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, 버스가 정차면에 왕톡이 정상으로 승하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